오늘 콜로새서 어, <웃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침례가 그걸 상징이죠.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언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산 거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듯이 그때 여러분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땅에 있는 것들 음란, 부정, 사역, 악한 정역 탐심 등을 이제 다 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죠? 하늘나라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두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고시라고 하면 천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썩지 아니 욕을 입고 이제 공중에서의 주님을 맞이하고 <웃음> 지상에 있던 성도 들 중에는 또 일부가 <웃음> 휴거를 또 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죠. 네, 그런 말씀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얼마나 <웃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로 된 성경을 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여러분 보면 자, 지금 여기 읽어 볼까요? 토 크리스토 읽어 볼시작토 크리스토. 크리스토. 크리스토. 이건 지금 현재 완료인데 <웃음> 그때 이제 우리가 에이 자 에이 운 해가지고 뭐냐면 이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일어날 건데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 스위네 게르 세테 빨리 읽어볼까요 스위네 게르 세테 다시 한번 시작 스위네 게르 세테 자 여기까지 한 읽어볼까요 시작 에이, 운, 시네, 게르세테, 토, 크리스토. 자, 자,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올려지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웃음> 우리한테는 이제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죠. 자,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를 읽어보면 타이건시작타 아노 아노 세테이테 세테이테 자, 어디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지금 앉아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 거기는 <웃음> 자, 예수님 호 크리스토스 시작. 오 크리스토. <웃음> 호 크리스토스. 호 크리스토스. 자, 자, 비동사가 흘러네 에스틴입니다. 시작. 에스틴. 에스틴. 에스틴. 에스틴. 호 크리스토 에스틴. 호, 호 크리스토 에스틴. 우편하면 엔덱시아. 시작. 엔덱시아. 크시죠. 크스 발음 나죠 얘가. 엔덱시아. 엔덱시아. 자, 호 세우스가 이제 격변화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투 세우 시작 투 세우 자, 하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계시는 거죠 앉아있다라는 것을 분사하니까 자, 카세세 응. 카. 세. 메노스 카세 메노스 카세 메노스 카세 메노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 그곳 그곳을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 이제 그곳인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후호호호 후. 호. 호. 호. 호 크리스토스. 호 크리스토스 에스틴, 에스틴. 엔덱시아 투세우 카 o 메노스 카테메노스 점점 실력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콜로스에서는골로스는 지금 터키에 있죠. 자, 원어로, 자, 프로스. 프로스. 뭐뭐에게죠, 프로스. 프로스. 다음에, 콜로스사 에이스. 시작. 콜로사에이스 시작 콜로사에이스 자, 콜로세인들에게 이런 뜻인데 우리가 콜로세서 해서되지만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프로스 콜로사에이스 하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프로스 콜로사에이스 다시 한번 눈감고 시작 프로스 콜로사에이스 다시 한번 시작 프로스 콜로사에이스 자 그리고 이제 기록자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시고요. 이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죠. 자, 중심 내용은 이제 여기는 골로새서라고 프로스골로사이스는 기독론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서 기독론을 아주 기가막히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조들에서 교회론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학서적이나 주석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자체로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자, 3위1체론이 궁금하다. 기독론의 절정인 3일체론이 궁금하다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뭐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3일체론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좀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개혁개정 버전이나 여러 버전을 보셔도 뭐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이해, 그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저는 이제 킹게임스 버전 한글본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은혜가 더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물론, 다른, 다른 번역본을 보셔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3일체론이 궁금하다 그러면, 신하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식을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건 두말할 뭐라고 더 설명할 그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굉장히 너무나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주석서나 그 어떤 그 신학서적을 보기 이전에 꼭 성경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기독론은그 골로소에서야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교회로는 에베소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며 구원론 같은 경우는 우리 로마서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테마가 누가 복음을잘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해결책을 꼭 찾기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여기 배경은 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바울 당시 골로세이는 에베소에서 유브라대강으로 가는 주요 우영로의 위치 온갖 종류의 동서 문화와 사상 종교와 철학자의 규범을 다양한 배경으로 인하여 골로세이는 온갖 철학과 이단 사상들이 만연 세상의 윤리와 도덕처럼 인간적 판단 유전의 메인 유대의 율법주의, 천사 중대에 빠진 동양의 신비주의, 육체를 경시한 영지주의 초기 형태를 특징으로. 자, 여기 간단합니다. 지금, 이 골로스의 지방이,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고 아무래도, 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행을 많이 받았을 때요, 받았을 텐데요. 즉, 사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강력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제 자연주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소피스트들을 알죠 그 계보를 잇는게 이제 에피쿠르스 학파 현대로 말하면 경험주의자들이죠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크라테스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이런 분들은 이성을 중시했어요. 이성주의자들이에요. 합리주의자들이죠. 경험주의와 합리주의가 이미 헬라, 헬라부터 헬라 철학에서부터 발탈을 했었고, 그 근본 배경에는 유물론이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울게 없어요. 그러한 사상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한 유대교의 영향이 강력하게 존재를 했죠. 그 유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지배를 했었고, 또한 신비주의도 있었고, 현대에 좀 덧붙이자면, 아마 범신론도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아요. 범신론의 대표적인 게 힌두교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윤회 사상. 또 이제, 현대에는 또 우리 동양에서 보면, 유교 사상, 다음에 노장자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런 법과랄지 순자랄지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있는데 결국은 인본주의인 거죠. 이러한 강력한 어떤 철학에 또 이단 사상에 이렇게 놓여있던 게 골로세 교회였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진입할 찰나에 엄청나게 이제 싸운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현대교회는 많이 이미 교회의 진입에 들어와버렸죠. 사실은 그 철학사조로 보면 그 헬라 사상이 강력하게 현대교회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배경하에 골로새에서가 써졌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사는 저희들은 이 배경을 너무나 잘 여러분이 만약 깨어있는 분이라면 너무나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일단 완전히 지금 어떤 초대교회는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사단의 그 계획들을 파쇄하는 데 있어요. 전투하는 데에요. 어떤 전투를 전투하도록 이큅먼트 하는 데가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죠? 너무나 이제 그 개념이 바뀌어버렸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어떤 장군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 이, 원래 의미의 어떤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전혀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래 교회의 목적은 그 사단의 계획을 파쇄하는 데 있고 자, 그런 곳이 초대교회에도 계속 위협을 받았죠. 이런 세상, 각종 철학과 이단 사상에 대해서 초대교는 회 맞서 싸웠던 거예요. 현대교회 역시 맞서 싸워야 돼요. 교회에 들어왔다면 다 내어 쫓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많은 어떤 종교 다원주의랄지 유물론이랄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많이 들어가어요다 그. 우리가 결별하고 어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어, 참고로 그 저의 경우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것들을 다 내어 모르는 데는 2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자기가 맹신하고 따랐던 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걸 과감히 버리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강력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서신을 이미 이제 여러분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를 썼고 2차 전도 때데살로인가 전우서 3차 때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4차 때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모서 빌리뽀서 5차 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지금 골로세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골로세서를 보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중에 쓴 서신 중에 하나죠. 자, 골로세가 아마 제 기억에 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자, 지금 보면, 지금의 그리스나 아가야, 마게도냐, 알바냐는 일루리곤, 여기 에 지금 유고로 독립한 북 마케도니아가 마케도니아 공항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트라키아나 이런 데는 지금 전부 다 어, 터키 땅이죠. 시리아 여기는 레바논, 이스라엘, 여루다, 이집트 이런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로마 제국에 속해있던 땅들이죠. 지금 여기는 로마의 지명들입니다. 자 기록 목적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폴로세 교회에 들어 거짓 교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폴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이시며 앞물의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강조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을 건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자, 사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자,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자, 그, 우리가 이것을 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분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죄 용서가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다른 시대 인디언 사회나 다른 서사이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어머니 라고 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어,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이 가지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파쇄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요.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교회의 머리가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닮아라. 예. 자, 우리가 골로새서가 짧으니까 짧으니까 저랑 여러분이 1장 1절로 12절까지 자, 자 1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에 항상 너희스위하의성도할때하실한형제리주예편지하스도하아버지리아사하와주은수리스스예수부터는 우리 너희의 믿음과 모든 n 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하이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일으니 너희가 자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르죠.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 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중 에바브로, 에바브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광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께 합당해하므로 모든 일을 기쁘시게 하고 네. 선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이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요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그러하되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 여기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죠. 그리고 바울이.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자 지금 저희가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보혈를 통해서 어, 구속 곧 우리의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된 거죠. 자, 죄 용서는 예수의 피해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1장, 어, 15절로부터 23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착태생이시니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죽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다야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말미암아 전속하느니라 그에, 그는 그 공민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전으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내려하시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으며 며. 그의 십자가의 보유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는 것이며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 케 하셨으니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고망할 것이 없이, 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떠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결국 1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자 이야기하면서 그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심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암면 우리는 어떻게 됐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화평, 즉 화해 사역을 한 거죠.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화해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뭐 다른 종교하고 합, 통합을 하고 이런 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해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자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여기 1장 24절로 2장 5절을 이제 저희가 한 절씩 읽겠는데요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나 내가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조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느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보면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 과를 없애는 게 우리말에는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게 우리 경륜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륜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룩하고자 하고자 이전 우주의 모든 것들 질서도 운행을 하시거든요.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이 지금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신 바예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듭나, 거듭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과 반대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지 한 5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고,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정말 여러분은 고난과 세상의 핍박에 맞닥뜨리게 돼요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좀 여러분의 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자, 자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륜을 따라 우리를 그의 경륜을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한지그 구원의 서장을 잠시 제가 이 시간에 짚어드리고 원하거든요. 자, 저희가 죄를 인지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죄를 인지하게 돼요. 자,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아우, 내가 남에게 너무 몹쓸, 몹쓸 짓을 했다. 아우, 내가 또는 마음으로 굉장히 간음을 했다. 또는 내가 남에게 아우 내가 돈을 한뭐몇 억을 내가 떼먹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다 죄들이죠 이 죄들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지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요. 이 회개와 기도는 어떤 행동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3억이라는 돈을 나만테 떼먹었다면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못 갚더라도 내가 그걸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회개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각종 갈등이 생기지만 우리는 그 인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에 죄된 관습이 계속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마귀들이 가만 놔두나요 어떻게든 구원을 잃게 하려고 야단법석을 피우죠 때로는 이놈들이 우리에게 죄나 각종 걸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하고 또는 이놈들이 질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놈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면서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요. 뭘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공중 혼인잔치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이걸 가르쳤어요. 자, 현대교회에서는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세상과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다 말하고 그게 지 집약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산상수분 말씀에 아주 지 집약이 잘 되어 있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죠.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믿음의 곱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로 15절을 저와 한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응. 신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황포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스러 의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한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내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고할래가운께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업무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의 먹박아 못박,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정사와 권세들이 있죠. 하늘 권세자분들이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유로다 이겨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한 철학체계들 또 교회까지 들어온 자유주의 철학체계들 뉴에이지들 다 체계들이 있어요. 다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졌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자기가 그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철학과 여러 율법들,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자,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셨다고 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거예요 아멘 그 말을 구절을 해주고 있고 자 12절에 우리가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이제 영원히 이제 그와 함께 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우리는 이제 죽은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 거예요 세상에 버릇듯이 나오려고 하면 정말 기도하시고 회개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시험들이 오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 또,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들 이게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면 혹여 우리는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다만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어떤 시험고 환란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 재정적인 어려운 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지어다. 어, 육체의 질병을 가진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같이 일어날 지어다. 달리다 꿈 일어날 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나 저희는 기복신앙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계신 거예요. 자, 자, 우리의 건강도 여기에 이제 혹여 건강에 안 좋은 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건강이 회복되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건강을 쓰셔야 돼요.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이 회복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재정을 하나님 사약을 위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하, 사람이 정한 주례를 경계하라고 했는데 2장 16절로 23절을 한절씩 저와 교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날이나 새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자,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인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지지 말라, 마포지 말라,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피할 모든 것이라 니 이것은 사람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데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모든 그 세상의 종교들 보면 굉장히 주례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경험하란 말은 거듭나라는 이야기죠. 거듭나셔야 돼요. 사람은 강압과 광제로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시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세상에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탄하지 마라 이거죠. 최근에 제가 월화수 지금 쉬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서 3일간 예수님과 성경에 관한 유튜브만 계속 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성령 충만해신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과 그 예수님, 예수님과 성경의 관계에 대한 비디오나 영상이나 음성 이렇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오랜만에 그 영이 막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탁월한 학문들 많아요. 탁월한 것들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탁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자체부터 엄청난 퀄러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자, 세 사람을 입으라 여기 아래를 여러분이 한번좀 읽어 주실래요? 시작. 헬라인과 유대인, 민족적 장벽, 유대인들은 대단한 성민의식을 갖고 있었다. 할레파와 무할레파, 종교적 장벽, 유대인들에게 할레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의 표징이었다. 야만인 헬라와를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과 스수디아인 유목민 잔인하고 난폭한 자, 문화적 장벽, 종과 자유인, 사회적 장벽, 좋은, 주인, 좋은 주인의 세상으로 체포되었다. 바울의 주장,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죠. 자 이때 야만인 그때 이제 헬라어를 지금 말하면 영어입니다. 영업. 우리 영어 못한다고 야만인 취급은 안하죠. 야만인 취급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민족주의가 대두가 되고 있죠. 현대에 굉장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대, 배치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리고, 할레파와 모할레파. 이게, 이제, 현대로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굉장히, 이제, 뭐죠? 의식화되고,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마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어떤, 믿음이 아닌 다른 조건들을, 이제, 다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이 종과 자유인에서 이게 주님의 입장 보면 하늘 나라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종은 주인을 잘 섬겨야 되고 그 또한 주인은 종에게 위협을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고도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잘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3장 11절로 1 2 1절로 11절까지 한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 그스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격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순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진노가 무슨 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였느니라 너희가 이 모든 것즉분와 성냄과 악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버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이제 세 사람을 입은 거죠.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들,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악한 것들을. 자,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어, 과거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어, 성화의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사람의 자세인데요. 3장 12절로 1 7절을한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으로 온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뜻이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가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공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죽게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보다버지게 감사를 드리라 아멘 자,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자, 여기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열망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열망하며 살았죠? 자 그래서 사절을 3장 사절을 여러분이 줄을 좀 쳐놓으세요 줄을 좀 쳐놓으시고 자 오늘 이후로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있지심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우리는 8절에 보면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추잡한 말 같은 것들 또 거짓말하는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으로 온입을 하했죠 12절을 줄을 쳐놓고 우리는 또한 1 3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는 백성들이 아니죠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죠 불평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면 죽게 하듯하라 한데 3장 18절로 4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미 나왔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3장 18절로 4장 1절 어, 저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조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생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을 하듯하고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므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가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의주인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자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체크를 한 말씀이고요. 이런 말씀으로 사시기 바라며 다음에 전도자의 자세가 나와있는 사장 2절로 6절을 저한 절씩 읽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3, 4장 3절 읽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인심비를 말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이었니 이는,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 나타내려 함이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인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하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 하, 하려는 하 것이라. 오늘 여러분, 자사장 2절에 좀 줄을 쳐놓으세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껴 있으세요. 모든 걸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그리고 우리는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로 행해행해하여 시간을 이제 사서 얻어야 되죠. 그리고 은혜와 더불어 소금으로 맛을 내도 우리는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동역자 소개와 인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4장 7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인 동료정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놓니 그러하여간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바나바의조카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더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또 유스토라는 하는 예수도 무난하니 이들은 할례파이도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희 가운데 한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기도 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길 위함이라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케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논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느라. 이 편지를 너희가 언제서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나 아, 바울은 심필로 무난하노라 나의 가치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골로새에서는자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 창조주하나님이 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다른 책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과 요한 1,2,3서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보세요. 자 그러면 아마 골로서에서에 대한 더 자세한 주석서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걸 꼭 보시고요. 자꼭 이걸 잊지 마세요.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미 알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 안에서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 합당한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고 또한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공중혼인 잔치를 바라보며 그때까지 정말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어, 이상으로서 어, 우리가 골로에서 말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